안녕하세요. l g t v 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 방법으로서 땅은 이렇게 사야 한다. 좋은 땅을 쉽게 사는 방법 2편입니다. 저는 오늘 건축 전문가로서 평생 건축 설계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려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땅은 아파트나 빌딩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점이 많으며 게다가 또 땅값은 대부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땅을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좋은 땅을 살 사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땅을 산다고 해서 뭐 건축 관련 법을 또는 뭐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법을 알 필요는 없, 그런 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너무나 이게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쉬운 방법도 있는데 이 전문가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 특히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과 또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또는 이런 토지 관련 책 이런 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땅을 고르는 뭐 10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건축관련법이나 도로법 대지 형상 등을 잘 검토해 보고 사야 한다는 등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 하던데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아마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열가지가 아니라 땅에 따라서는 수십가지 이상을 다 파악해 보고 땅을 사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데 과연 일반인들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실수하지 않고 잘 판단해서 땅을 살수 있을까요 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라든지 특히 어떤 건물이 어떻게 건축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건축사만큼은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 특히 설계와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는 이는 다음의 예가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나 시행회사 같은 전문가들도 설계를 해보지 않고 땅을 사는 경우는 단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땅에 대하여 건축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들도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사고자 하는 땅이나 여러 대상지가 나오면 각각 설계를 해보고 땅을 선택을 하지 그냥 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즉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아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런 방법들은 보다 더 실질적이고 아마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네 번째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활용하면 된다 건축사를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건축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네 번째로 토목 설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는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나중에 설계를 하려면 반드시 건축사는 선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만 건축사를 찾을 일이 아니라 땅을 물색할 때도 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특히 농지나 형질변경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토목공소가 필요한 땅이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토목설계회사가 있습니다. 또는 측량회사가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 앞에 있는데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특히 이는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등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를 통해서 건축이나 개발사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땅인 경우에는 건축사에게 의뢰해도 가능하지만 특히 해당 지역의 토목설계회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기본계획을한후 결정하라는 말씀은 이 다음에 하고 이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것은 역시 허가권자의 의견과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도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 도시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그러니까 농지나 대지가 아닌 경우 등 특수한 경우,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방법으로서 바로 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데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대단히 친절하고 자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확인하면 잘 알려주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땅을 결정하는 것도 적극 추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허가 권자도 구체적인 설계도 면이나 자료도 없는 가운데 확실하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구체적인 걸 알려고 하면 설계 도면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상담을 받는 게 좋지, 그냥 지적도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허가권자라 해도 좀쉽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섯 번째, 기본계획을 한후 결정하라고 라 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한 후, 기본계획을 사람들은 뭐 가설계라고들 하던데 이 기본계획을 한후 땅을 결정하라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이고 계략적인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건축사나 또는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히 그 땅에 대하여 어설프게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건축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는 계략적인 설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공인중개사로부터 물색을 받고 거기서 당장 결정하지 말고 그 땅이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땅에 과연 어떤 건물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축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이 기본 설계, 즉 초기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니고 도로 조건이라든지 대지 형상, 경사도, 주변 환경, 인접 건물, 특히 일조권 등에 따라서 설계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규나 규정만 검토할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파악해봐야지 계략적인 총공사비도 나올 수 있고 임대나 분양가 등도 알수 있어서 사업성 검토도 가능할 게 아니겠습니까? 땅을 산다는 자체는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 주목적인데 건축이나 개발사업이 한두 푼의 돈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이 사업성이나 거주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 그냥 땅만 보고 알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이 적당히 어설피에 공부한다든지 유튜브라든지 책만 봐서 알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설계를 하려면 건축관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또 심지어는 뭐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법들이 관련되는 법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다 통달한다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땅을 사는 방법 등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아무리 잘 듣고 공부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점에서는 언젠가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설명드리겠지만 일조권이나 도로조건 등에 따라 또는 대지 경사도에 따라서 같은 지역 같은 위치라도 현격한 차이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설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본 설계를 해서 판단해야지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사업성이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비싼 땅을 사려 하는 것인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저 막연하고 어설픈 자신의 지식과 정확하지도 않은 중개사 등의 말만 믿고 땅을 샀다가 정작 설계과정에서 또는 허가과정에서 의도대로 나오지 않아서 낭패를 본 사례.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설회사나 시행사 등전문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기본계획을 해보고 땅을 사지 이걸 하지 않고 땅을 계약하거나 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석이고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 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현장을 확인한 것은 당연한 절차죠. 예전에 기획부동산 등에서 그냥 분할 도면만 보고 땅을 사서 낭패를 봤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는데 이러, 이러한 것은 특이꾼들이라 하는 짓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수천 수억 원이나 하는 땅을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서 과연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는 것일까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설계를 하는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소 직원과 같이 확인하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을 것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도로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관계인데 물론 땅을 보기 전에 지적도나 토지연계 확인을 원 보고 현장을 가겠지만 그러니까 그 도로가 지적도와 같은 것인지 그냥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도로가 없는 맹지도 있고 또는 도로가 지적도보다도 좁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도로 경사도도 또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 지적도에는 도로의 경사도 같은 거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다음에 도로와 대지가 접한 길이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가능하다고 하면은 도로에 하수 라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와 땅과의 레벨차입니다. 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 사고자 하는 땅이 도로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보는 것은 중요한데 이거는 설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마 경사진 땅은 잘하면 지하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도로보다도 땅이 낮, 낮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안전상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죠. 다음으로는 또 대지의 레벨 관계입니다. 대지가 어, 평평한 것인지 어떻 게 경사가 졌다면 어떻게 경사가 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건물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다음에는 대지상의 점유관계입니다. 지금 사고자는 하땅 위에 수목, 특히 나무가 많다거나 그러면 이 산림법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전신주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되히 중요한 사항이죠. 다음으로는 또 주변 환경과 주변 건물 관계입니다. 사고자 하는 땅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임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이 있는 것인지,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의 창은 어떻게 나 있는 건지,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의 창을 마음대로 낼수 없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현황사진을 찍어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장을 잘 눈으로 보고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계를 하, 하려거나 다시 생각해보면 애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점에서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영상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쉽고 안전하게 좋은 땅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지난 영상과 오늘의 영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를 잘 활용하라. 두 번째는 건축사, 특히 땅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기본 설계, 가설계를 하고 사업성 분석까지 해본 후 땅을 계약하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고, 다음에는 일조권, 경사진 땅등 좀더 구체적인 사항과 땅을 잘못 사서 실패한 사례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